스루블러드 와차에 있어요. 거의 뭐 제가 지금 와차 거의 뭐 홍보대사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짜 존나 막장이고 야해도 재밌어요. <웃음> 사람들이 막장을 보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막장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존나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 약간 뭐 이게 좀 사대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성적인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를 보면은, 국내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자들은 헉헉 하는데, 그, 여자들이 보기에 조금, 좀 불편한? 그런 장면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외국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봐도, 이야, 맛집.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불편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야. 불편한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뭐 한국거 보다가 보면 이 정도야 뭐뭐 뭐 정말 그냥 눈 감고 볼수 있는 그런 감성? 그리고 저기는 이제 뱀파이어니까 주인공도 주인공 버프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이게 주인공은 인간이고 이제 남자 주인공은 다 뱀파이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여자 주인공이 구원만 받는 좀 그런 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재미가 있는 요소예요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들 엄청 구해줘요. You okay? I'm fine. And fear information? n o all vampires can take care of themselves. 근데 또 인터넷 막 검색해 보니까 트루블러드가 이제 숙희가 주인공 이름이 숙희거든요. 숙희가 뭐바람펴서 싫다, 이제 뭐 문어발이라서 싫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아이 사람들에게 시야가 좁다 좁아요. 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요. 어? 물론 내가 할땐 괜찮고 남이 할땐안됨 수고 아 넷플릭스 저 보디가드 봤거든요?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뭐 남자 주인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그 유명한 거 중에 하나가 하나는 아웃랜더고요 하나는 그 보디가드거든요? 근데 그거 개 어이없어 그냥 그 처음에는 그 연하와 연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막 이런 걸 보여주는 것같더니 그냥 그 여자분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이거좀 스포지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니게 나와요. 그 남자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해 처음에는 나는 그 나오는 주인공이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아니야. 속았어 진짜 개호이없어요 그래서 그 보디가드 진짜 저 보다가 개 배신감 느끼고 진짜 거의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봤는데 배신감 느끼고 중간에 때로 쳤나 끝까지 다 보고 기분 더러워서 침을 칵 뱉었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웃란더도 개의 없는 게 무슨 연하남이 맛있고 어쩌고 어쩌고 이랬는데 뭐가 맛있어 하나도 안 맛있어 뭐 남자가 뭐 연하남이고 뭐 버진이고 이래서 막 여자한테 뭐 충성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냥 나중에 어? 나중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주인공이 납치당했는데 구하러 갔다가 내가 납치당한 너를 구하러 갔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뭐라고 할수 있냐 막 이런다니까? 막 남자가 자기가 트라우마 있는 이 장소에 너를 구하러 와줬는데 너는 왜내말안 듣고 갔냐 막 이러면서 납치당했다가 온 사람한테 막 욕박지르고 막 자기가 네가 잡혀가서 얼마나 내 내장이 막뭐 끊어지는 줄 알았으면 어쩌고 저쩌고 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 아니 그게 머시가 중요한데 어쨌든간 걔가 잡혀가다 돌아왔는데 네가 왜 거기다 화를 내는 거며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 연민 조짐 진짜 뭐 걔가 버진인 게 중요한 거는 사실 잘하고 어어좀 맛이 있고 이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인정? 근데 전혀 안 그래요 그냥 토끼야 토끼 찍 이래놓고 좋았어 이러고 완전 와씨나 여기 이거 한국 드라마인 줄 알잖아 았씨 하나도 맞집 아니야 그게 뭐가 맞집인지 모르겠고 그러고 중요한 건또 뭐냐면은 주인공이 타임 슬립을 해서 이제 옛날 중세 시대로 돌아간 건데 중세 시대에 이제 여자 지위가 낮았으니까 뭐 여혐 이 있는 거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아웃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바로 차요 그걸 어떻게 참고 봐? 근 나는 그 드라마가 관계 의 신이 진짜 진하다고 해서 진짜 기대하고 봤거든? 근데 중간에 그 그 장면이 나와서 진짜 못 참겠어가지고 인터넷 존나 뒤졌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걸 왜 참고 봐야 되는 거며 드라마에 나오는 어? 섹스신이 도대체가 얼마나 대단하길데 이런 장면을 참고 사람들이 연안함을 영업을 하나 너무 화가 나서 봤어 근데 3초야 3초 여자가 맞고 쓰러져서 배를 발로 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거를 눈 감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남자의 폭력성을 표현할 방법은 다르게도 얼마든지 있어. 그거는 그건 합리화 자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아웃랜드 영업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구글링 해봐요. 그럼 이거 저거 글이 나오는데 근데 그 그런 글들 중에서 그런 거 나와. 여자 주인공이 엄청 뭐 뭐라더나? 뭐 주체성이 있고 뭐뭐 뭐 전문직이어서 뭐 의사였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문직이고 의사였고 자기 의견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에 쳐 맞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똑부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트루블러도 스키가 훨씬 나아요. 스킨 진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거든요? 여성 주연의 아웃랜더가 있어요? 개 어이없네 그러니까 다른 거 영업하고 싶은 거면서 주체적인 여성상 영업을 하고 있어 그게 어디가 주체적이야? 별게 다 주체적이야? 자기 거 그냥 하기만 하면 다 주체적이냐? 강제로 묶이지만 하면 다 주체야? 팔아먹을 게 따로 있지 응?